네, 본격적인 평매댁을 만들기 전에 이 행거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200cm로 재단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보통 집에 자가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매번 200cm를 재서 그 실로 재단을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실을 재단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행거를 이용한 재단 툴을 만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먼저 필요한 거는 어, 집에 어, 자가 있으시면은 10cm든 20cm든 자가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면 좋고 줄자가 있으시면 좋고요 저는 50cm짜리 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네임펜과 네임펜으로 쉽게 쓸수 있는 스카치테이프나 종이테이프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집에 어, 바느질 할때 쓰시는 실이나 어, 다양한 얇은 실로, 얇은 실 하나 이 행거를 가로로 충분하게 매듭지어서 이을 수 있는 길이의 실로 하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 건데 먼저 이 실을 행거에 걸어줄게요 좌우 위치를 가늠해 보려고 매듭을 짓는 거기 때문에 쉽게 풀릴 수 있도록 그냥 지어주시면 되고 행거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옷걸이가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고정할 수 있는 부분 밑으로 걸어서 실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걸어주세요 왼쪽에 했으면 오른쪽도 할게요 이렇게 걸어줬고요 행거에서 작품을 하실 분들은 우드봉과 같이 S자고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여러분이 구매하신 S자고리를 행거에 걸어주세요 걸면은 S자고리에 걸렸을 때에 이 끝에 이 S자고리의 끝에 이 실을 걸어서 팽팽하게 팽팽하게 담는 위치로 실을 위치시켜 주시면 실을 재단할 때 0을 기준 삼을 수 있는 위치가 좌우에 표시가 이렇게 돼요. 바로 이 위치를 저희는 이제 기준점으로 삼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0 기준으로 삼고 제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 때이 작품이 몇 센치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바로 이 작품의 끝과 내가 표시한 길이의 위치를 확인하면 은 문양이 몇 센치나 들어갔는지 이 작품이 총몇 센치인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이 부분을 0으로 잡고 시작하는 게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위치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 이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요 스카치테이프로 먼저 기준을 잡습니다. 여기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이고 이 위에 네임펜으로 다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0cm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네임펜으로 적어주시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마크라멜을 안 하실 때 쉽게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딱 뜯어내는 걸로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을 풀어줄게요. 풀어서 이 실을 S자고리에 대충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이 실에다가 먼저 자를 재서 길이를 표시를 할 거예요 이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자가 50cm처럼 길면 좋지만 10cm처럼 짧은 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로도 충분히 100cm까지 쓰실 수 있도록 이 실에다가 먼저 길이를 표시를 할 거예요 이 S자고리 시작 부분을 0으로 하고 그 밑으로 먼저 10cm가 되는 위치에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으로 다시 10cm가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20cm가 됐죠? 다시 여기에 10cm, 10cm 표시하고 그 밑에 5cm로 하나 표시해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25cm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25cm를 반 접어서 이 위에 S자고리 시작하는 부분에 만나는 점을 50cm 표시해주세요. 이 부분은 50cm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50cm에서 다시 반 접어서 S자고리와 만나는 이 부분을 100cm로 표시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저희는 10cm, 20cm, 25cm, 50cm, 100cm를 표시했어요. 와우. 저는 여기에서 70cm나 80cm를 한번더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50cm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여기를 끝으로 가져와서 이 S자 홀이 로 50cm 표시된 부분을 가져오고 20cm 표시된 부분을 확인해서 여기에다가 한번더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70cm를 하나 더 표시한거죠 다 표시가 됐으면 이거를 0 기준에 맞는 이 위치로 가져와서 이제 이 같은 위치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적어볼거예요 이런 스카치 테이프를 가져와서 10cm 위치에 하나 붙이고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이 실을 풀어서 이 10cm 위치한 곳에 0cm부터 표시해줍니다. 10cm 20cm 25cm 50cm 70cm 100cm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마크라메 실이 이렇게 탈의 실로올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의 끝을 잡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 하면 100cm 됐죠? 그럼 다시 이 부분을 시작하는 점으로 생각해서 한번더여기서부터 100을 재서 이 끝을 잘라주면 이제 200cm로 실을 쉽게 재단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행거를 사용해서 실 재단, 이렇게 행거를 사용해서 실 재단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하시기 위해서 200cm로 총 4줄을 재단해 주셔서 다음 평매득 강의로 넘어가 볼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